아. 사랑하는 사람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. 자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요 어복 쟁반입니다. 소에서 나온 특수 부위하고 채소에 육수를 싹 부어가지고 좀 기름기 없이 이렇게 좀 담백하고 맑게 해가지고 끓여서 먹는 궁중 음식입니다. 오. 그리고 자 처음처럼해서 새로 나온 새로라는 소주를. 먹어볼겁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요. 처음처럼 새로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한 유료 광고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새로 만나는 부드러움. 새로 VIP 패키지 박스입니다. 딱 하니까 오호호호 새로 만나는 부드러운 소주. 네, 새로. 네, 현대적으로 이제 해석한 한국미 도자기의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한 병 디자인하고, 보리, 쌀, 증류주를 담은 16도 소주. 네, 소주가 가진 특유의 소주다운 맛을 네, 함께 살릴 수 있도록 네, 국산보리랑 쌀, 증류주를 더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상상 속 동물, 구미호. 어, 제로시고. 과당을 넣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더 산뜻하고 부드럽다고 하네요. 네. 아, 그리고 구성품은? 어우, 잔. 어? 이건 받침인가? 미끄러지지 말라고? 아우 병이 또 어, 굉장히 이쁘네요 어? 여기 뭐 두루마리 같은 게 있네? 새로만나는 부드러움 새로이새로 이어출은요 그냥 일반 물을 사용하지 않고 강원도 안반술을 사용해가지고 만두술이에요 안주가 잘 맛있게 또 이거 가네요 자첫째 한번 소서 어우, <웃음> 엄청 부드럽다, 이거. 아, 이 강원도 안반수 때문인지, 어, 입에 넣어가지고 딱 삼키자마자, 목 안으로 싹 붙어가지고 쓱 없어져요. 찡그리는 표정 이런 게딱안 나고. 근데 소주 맛은 또 적당히 또 납니다. 그리고 무설탕인데요. 어, 무설탕인데도 그 안에 딱 나야 될 단맛이 또 적당하게 또잘 나고 있어요. 어우. 안주도 안 먹고 지금 세잔 연고품 먹게 됐네. <웃음> 아, 진짜 부드럽다. 네, 맛있는 안주에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처음 먹어봐요. 어복쟁반야 이거는 소양 같거든요? 음. 야. 기름지지 아. 않은 깔끔한 맛 저거기 아, 어, 밑에 이 모기 버섯을 비롯한 저 각종 채소가 또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응. 자가 <웃음> 나 이번 도가니. 어우, 백하니 배가 막힙니다. 양이나, 이 도가니 같은 경우는, 쫀득오독한 식감이, 이 턱이나, 입을 굉장히 또 만족시켜주고, 역시 저 소고기는. 말이 뭐합니까? 이 소고기가 퍽퍽하지 않고, 부드럽게 딱, 씹혀서 싹 들어가는 게, 내 몸에 이로운 단백질이 딱 들어온다. 입에도 좋지만, 몸에도 좋을 것 같은. 음, 이 맛이 좀, 기름지지 않고, 좀 부드러우니까, 반찬 같은 거나, 같이 곁들이는 거를, 이렇게 좀 청양고추 같은 거에서 곁들여서 먹어도 굉장히 맛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어떻게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맛이 또 나오는지 또 신기하네 또오 음. 아. 포장에 온 데서 마늘종을 주는데 약간 강한 반찬에도 굉장히 또 우리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. 너무, 응? 다 가르 못 잡지, 아. 자그리 여러분 이거는 새로 구미라고 예, 증정품으로 이거 좀 나오는 건데 여기다 소주를 먹으면 괜찮나 맛이? <웃음> 오이 아니 여기 저 구미호 캐릭터 젤리 인건 알겠는데 그 이건 뭐지? 구미호 주식이죠 간이니까 이건 간 모양인가요? <웃음> 새로 구미 젤리에 한잔네 사사. 아, 아유 시큼 달큼하네. 자 한번 오늘 또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아이 부드러움이 정말 살아있는 이 새로 처음처럼 새로 여기 앉아내 공중음식으로 유명한 이 어복쟁반 고양식 느낌에 기름기 없이 또 깔끔한 게 굉장히 또 맛이 좋네요 진짜 부드럽고 깔끔한 이런 쪽 궁합으로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굉장히 또 좋네요 아, 좀 자극적인 걸 먹다가 이제 부드러운 걸 먹었더니 아, 속도지좀 많이 편한 것 같고 아, 아,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새로 어, 257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새로 나온 새로. 아, 새로. 부드럽네.